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에도 4천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3,928명 발생했습니다. 날씨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발 벗고 돌싱코맨이 방송됩니다. 난 따.